Quack! <laughs> 오! 여기 오! 여기도 오! 여기도 오! 여기출 오! 여니다출 여기도 오! 여기도 오! 여기 오! 여기도 오! 여기도 오! 여기도 오! 여기도 오! 여기도 오! 여기도 오! 여기도 오! 여기도 오! お、そうそうか。そう、 you oh.